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의 오랜 수건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위 교통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과 신공항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일단 악재를 딛고 속도를 내면서 4월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21일인 오늘 법소위를 열어서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했고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광주군공항 특별법을 다룰 법소위는 4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TK 신공항 특별법이 1차 문턱을 넘으면서 특별법의 3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네요. TK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해소되면서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23일 전체 회의를 거쳐서 30일에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하네요. 신공항 관련 일정 날짜 순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TK신공항 일정입니다. 21일인 오늘 국토위 교통소위를 통과했고 23일에 국토위 전체회의, 30일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통과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광주군공항 특별법 일정입니다. 4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특별법 심의에 들어가고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조금 먼 일정이긴 하지만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개항 일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신공항 관련 종목들입니다. 정리해 참고하세요. 신공항 관련 주들 중 홈센터 홀딩스, 보강산업, 부산산업, 영화금속, 동방성기 정리해 볼게요. 먼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반의 건축자재 도소매, 건설, 레저 및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2년 4월과 7월에 TK신공항 관련 소식으로 대구, 경북 지역 기반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인 점이 부각되면서 큰 상승 나왔었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반응이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보강산업입니다 보강산업은 대구, 경북 지역의 골재생산 전문업체입니다 2 2년 7월에 대구 신공항 사업규모 확대 소식에 대구지역 유일 아스콘 생산 부각되면서 장중호 상황가 갔었고 그 이후 10월에도 24% 큰 상승 나왔었네요. 다음으로는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은 부산소재의 레미콘 전문 제조업체로 주요 수요처인 건설 관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22년 4월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으로 22% 큰 상승 나왔었고, 최근 3월 15일에도 25% 큰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영화금속입니다. 동전주니까 주의하세요. 영화금속은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이고 가덕도 인근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신공항 관련주로 엮입니다. 22년 4월에 가덕도 관련으로 큰 상승 보여주었었고, 9월에도 조금 반응이 있었네요. 올해 2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소식으로 24% 상승, 최근 3월에도 역시 가덕도 신공항 관련으로 26%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성기입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이고 공장이 가덕도 인근에 위치해서 관련주로 엮입니다. 동방성기 역시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소식으로 16%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공항 관련 일정, 종목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